자 지금 이 상황은 그린 주변이에요 그린 주변에 경사도인데 우리 그 경사도 얘기하면 몸을 이렇게 맞춰라 경사도에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린 주변인데도 맞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퍼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물론 거리도 안 나고 공도 많이 뜨지만 실수가 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실수가 나오냐면 이런 실수죠 이런 실수 이렇게 좀 터무니없는 실수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면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골프공은 둥글죠 그러면 굴릴 수 있으면 굴리는 게 가장 좋겠죠 우리가 이제 경사도에 맞춰라 이런 말이 있지만 이제 반대로 공의 위치도 그냥 똑같이 오른쪽에 두실 거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반대로 왼쪽에 둘 겁니다 경사도랑 내 몸이랑 반대로 역으로 이제 우리 원래 어프로치 하듯이 이렇게 서주실 거예요 그리고 공만 톡 찍어서 이렇게 많이 굴려서 콜컵에 보낼 건데 자, 한번더 제가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러면 큰 실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. 경사도에 몸을 맞추면 쓸어서 올라갈 텐데 자, 역으로 공을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찍히겠죠. 공의 위치도 오른쪽, 체중도 왼쪽. 경사도에 몸을 맞추지 않았어요. 자, 로프트 각도가 세워지면서 또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굴러가진 않습니다. 왜냐면 로프트가 있는 각도로 칠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이제 경사도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. 공을 홀컵 주변에 굴려서. 보낼 수도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아마 이 그린 주변에서 실수가 줄어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많은 분들이 경사대에 너무 맞추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피하라 또 역으로 좀 생각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주변에서의 꿀팁 <웃음> 여러분들 잘 챙겨서 굿샷 늘 굿샷 하시길 바라겠습니다